안녕하세요. 펴안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12월 월간 견적입니다. 아, 드디어 올해도 마지막 월간 견적이 왔네요. 어, 열심히 나름 달려온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올해 한해잘 마무리될 것 같은가요? 여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 월간 견적 어떻게 변경됐는지, 변경사항 살짝 설명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적으로 가격 10% 가까이 내렸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보입니다. 1,400원대였던 환율이 1,300원대로 내리면서 원래 1 2월달은 성수기라 가격이 보통 오르기 마련인데요 그게 아니라 11월 월급을 적하고 여러분 직접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PC시장이 찬 바람이 불다 보니까 빠르게 적용이 된것 같은데요 PC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13세대 이제 좀 판매를 하다 보니까 권장쿨러를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견적 보시면 은 13세대 권장쿨러가 좀 상향된 걸볼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게이밍으로 쓸 때랑 아무래도 작업으로 쓸 때랑 좀 달라서 어 모든 분들한테 쿨러를 높이라고 강요하기는 좀 어려우나 다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아무래도 쿨러를 제 월간 견적대로 따라가시는 게 여러분 온도를 그나마 잡을 수 있는 혹은 재상능으로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B450 보드나 Z690 DDR5 보드, 그리고 EXA320 같은 괜찮은 가성비 모델들이 다 품절이었는데 다시 시장에 풀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견적들이 보드가 변경이 된걸볼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4080 RTX 포함 견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견적표 보시면은 50만원대 부터 한 600만원대 까지 최적의 견적을 여러분이 짜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월경 견적 시작하도록 하죠 우선 진짜 라이트한 사무 용도로 쓰는 50만원대 견적부터 볼게요 인텔하고 AMD 두가지가 있는데 두개의 용도가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텔의 이 12세대 i3는 정말 빠릿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창이 빠르게 뜨고 어, 인터넷 웹서핑도 휙휙휙 금방 넘어가십니다 이 싱글 성능이 좋기 때문인데요 정말 라이트하게 간단하게 나는 웹서핑 위주로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인텔 12세대 1 2 1 0 0으로 가면 좀 편하게 쓰실 겁니다 하지만 난 진짜 간단하게 포토샵도 조금 해야 되고 아니면은 난 인터넷 창도 여러 개 띄워놓고 그 옆에 뭐 동영상도 띄워놓고 그래 또는 어, 나는 엑셀 같은 걸 하는데 엑셀 파일 용량이 좀큰 편이야 어,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이러신 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더 CPU에 멀티 성능이 필요한 용도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요4 6 0 0루나아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싱글 성능은 좀 처질지언정 멀티 성능이 좀더 좋고 그런데다가 그래픽 카드 성능이 내장 그래픽 요 12세대보다는 한 2-30% 좋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캐주얼 게임도 들어가요 롤, 카트, 뭐 배그 같은 건 안들어가는데 오버워치 하우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저사양 게임은 살짝살짝 돌릴 수도 있는 견적이라서 여러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인텔 가냐 AMD 가냐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텔 견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12,100을 추천드립니다 어? 성준이 CPU가성비교표에서 비 10,100 추천한 거 아니에요? 와제 영상 열심히 보시네요 맞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거기는 F버전이잖아요 내장 그래픽 없는 버전 내장 그래픽 없는 버전 9만원에서 12만원, 3만원 차이면 좀큰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내장 그래픽 있는 애들 보니까 어때요? 만 백하고, 만천 백하고, 만원 차이 조금 넘죠? 만 오천 원 차이도 안 나요. 이렇, 이렇다면은, 당연히 12세대 가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성준님, 12세대 가면 보드가격도 살짝 오르잖아요? 맞긴 한데, 보드가격도 뭐, 만 몇천 에서 2만 원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 정도 차이면 저는, 12세대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합쳐서 3만 원 차이 날까 말까 하잖아? 보드 가까이 합쳐서. 맞죠? 어, 요걸로 가시면은, 확실하게, 이만 백보다는 빠리빠리타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3만 원 그러면 진짜 큰돈은 아니니까 3만원 더 쓰시고 12세대 12100으로 이번 달은 가시는 걸 우선 추천드리고요 이 12100이 갑자기 가격이 올랐거나 아니면 내가 고예산도좀 부족하다 싶으면 1백 10, 가시면 될 거예요 팬티엠하고 셀런도 있는데 그 제품도 쓸만한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제키십시오 코어가 너무 적어요 아니면 스레드가 너무 적어 12100 같은 경우에는 기쿨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쿨으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아수스 프라임 H619 M-10K를 우선 추천을 해드리는데 아수스 보드들이 뭐 보통 초기 블랙이 좀 적어서 요걸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 뭐 아수스 이슈도 있다 뭐 이래서 싫다 이러시면은 그냥 기가바이트나 MSI H610 쓰시면 됩니다 510하고 410안돼요510 410은 어디까지 10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안 맞아요 소켓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안 꽂히니까 꼭 H610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그래서 이 보드를 선택하시면은, 내장 포트는 구형 아날로그 단자인 파란색 디서브 포트랑, 그리고 요새 대부분 TV하고 모니터가 지원하는 HDMI 디지털 포트 둘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골라놓기대 했어요. 여튼. 그래서 모니터하고 환상 한번 확인하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추천드린는데요 마이크론 메모리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이지, 마이크로 메모리 가격 오르게아니 삼성전자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마이크로는 가격이 그대로였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역전됐거든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조금 더 분량률이 낮아요. 그래서 삼성 메모리 8기가 두개 넣으시면 되고, 어, 8기가 하나만 넣고 쓰면 안 되나요? 하신 분도 종종 있는데요. 요새는 8기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윈도우 구동할 때 가만히 있어도 뒤에 1기가 정도 백그라운드에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장 그래픽 이 500메가나 1기가 정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새 지금 크롬 같은 거 한번 띄워놓고 유튜브 들어가 보거나 뭐 인터넷 창몇 개만 띄워보십시오 그러면 5기가 4기가 많게는 6기가 쓰시죠 그럼 벌써 8기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메모리 부족으로 뭐 창을 강제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혹은 가상 메모리를 갖다 쓰면서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8기가 두개 정도 써야 요새는 인터넷 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요 8기가 두개 쓰시고요 메모리 웬만하면 짝수로 넣어주십시오. 짝수로 쓰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20-30% 증가하고 CPU 성능도 거의 10% 가까이 증가합니다. 듀얼 채널이라는 걸 지원하게 되거든요. 자, 쭉쭉쭉 내려와서, 내장 그래픽 쓰니까 그래픽 카드는 없습니다. 자, 그 내장 그래픽은 롤드 옵션 타입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는 아닙니다.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80 m.2를 넣어놨습니다. 980 프로랑 다른 제품이에요. 980 노멀은 디램 리스라서 뭐 대용형 파일을 옮길 때 속도가 확연하게 늦어지거나 아니면 용량이 좀 어느 정도 80% 이상 차기 시작하면은, 그럼 속도가 느려지는걸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돈좀 있다면, 그러니까 만원 정도만 투자할 수 있다면, P31 가는 걸 우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MX500 대신 넣은 거기 때문에, 지금 980 노멀이 MX500이랑 3,000원 밖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980 노멀 넣어놨고, MX500 대신 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2순위인 P31을 추천드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D램이 뭔데요? 하시는데 D램은 이런 거예요. SSD 보면은 M2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여기 이게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중간에 D램이라는 게 있고 여기 NAND가 있어요. NAN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저장하는 데고 컨트롤러는 어, 저장하거나 읽거나 모든 거 어, 여기 SSD 관련된 모든 거를 어, 읽고 쓰기부터 시작해서 분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감당하는, 컨트롤 하는, 어,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디몬트 그러면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뭐냐?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어느 위치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요 디렘이 매핑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뭐, 드물게 캐시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게 있으면 있잖아요. 읽거나 쓰기 할 때, 데이터 접근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없으면은, 특히 랜드가 많이 찼을 때 느려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D램이 꼭 있는 제품 쓰는게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쓸수 있는 제품이 될겁니다 그래서 저는 P31을 우선 추천 드리는요 파워 같은 경우는 오0 0 w 짜리 두개 넣어놨는데 많이 클래스투 풀체인지 브론즈 이게 스탠다드보다 약간 전력 변화 효율이 좋아가지고 전기력 약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싸게 쓰고 싶다면 하이퍼 K 스탠다드컵 넣었는데요 이거 가끔 물어보더라고 요윗급 있는데 왜 자꾸 하이퍼케이 넣냐고 어 그게 그 브론즈보다 좀더싼 제품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놨어요 아니 성전님 350W짜리 400W짜리도 있는데 걔들이 더싸잖아요 하실텐데 3만원 뭐 2만원 후반대에 벌쩡한 파워가 없습니다 걔네들 거의 뻥파워 수준이에요 어뭐전격이라 적했긴 했지만 총출력량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아니면 불량률 높은 제품들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스 선 제품이 저 정도급이에요 굳이 저기서 더 집어넣자면 뭐그 시선의 A12 이 정도? 그런 애들이 이제 불량률 1%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어,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도, 나도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싼 500W짜리 전격 제품이 있다는 거. 그 a 4뭐 Z4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것들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량률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는데요. 근데 여러 개 쓰다 보면은 분명히 걔네들이 불량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파워는 어디까지나 가격 따라갑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이 저렴한 사무용도 쓰더라도 요두 제품 중에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파워는 한번 고장나면은 수리비도 꽤나 많이 나오고 고치는 거 불편하기도 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루키 케이스를 넣어는데 이게 이 케이스가 좋아서 넣는 게 아니라 3만원 채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 c d 롬 o m 지원. 그리고 정말 아담한 사이즈라서 어디다 두기에도 편해요. 그리고 조립하기에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넣어놓은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80mm 펜한 개밖에 안들어가있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짜면 은 발열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무용도 쓰십시오 예산이 조금 있고 약간 화려한 케이스 쓰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요 M60이나 DK200 혹은 C60으로 올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인텔 견적 부품 가격이 얼마나 나와요? 49만 1000원에 나와요 근데 저거는 어디까지나 각 부품을 그막 700개, 1000개 회사 중에서 제일 싼대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 구매가는 50만원 살짝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립고임비 생각하면 한 55만원 정도 돼야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평가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용으로 저렴하게 쓸수 있는 PC다 그러니까 게임 용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그 다음은 AMD 견적 50만원짜리 보정 거의 똑같은데요. CPU만 4600G로 바꾸면 돼요, 보드랑. AMD랑 그 인텔은 보드가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이 4600G가 지금 5600G하고는 가격차가 꽤 벌어졌기 때문에 5600G는 웬만하면 사지 마십시오. 성능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얘가 10% 조금 넘게 좋긴 하거든요, 5600G가. 근데 가격이, 5만원의 차이 난다고? 자,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 4600G를 쓰시고요. 보드 드디어 EXA310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원래 팔던 8만원 보다는 다소 높은 한 2만원 정도 높은 10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책정이 되었어요 하..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잘 팔리다 보면 다가격 올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짜서 하시면은 얘가 그래도 방열판이 있는 보드라서 나중에 5600으로 업그레이드 도할수 있거든요 5700X도 쓸수 있는 보드예요 그러니까 EXA310 정도면 충분히 4600G와 좋은 한짝이 될 거고요 혹시나 뭐 수동 오버 같은 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더 높은 5800X 이런 그 CPU를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b 4 5 0 Pro 2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품질 직전이에요 어 그거 아시고 웬만하면 일본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유저는 업그레이드 한다 해 놓고 업그레이드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600G랑 e x a 3 1 0요 조합으로 가시면 되고요.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다소 있기 때문에, 소음 조금 줄이고 싶으면, AG400이라고, 22,000원짜리, 요 쿨러 다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2개 넣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메모리보다 오히려 싸거나, 거의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 게, 분량이 조금 낮다? 생각하시고, 요거 두개 쓰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내장 그래픽 성능이 단일 메모리 쓰는 것보다 두 개로 썼을 때한 30%로 빵튀게 되니까 꼭 메모리는 짝수로 써주시는게 좋습니다. 어, 그래픽 카드는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이고요. 어, 보드 상에서 내장 그래픽 포트를 지원해주는데 EX-A320 게이밍은 HDMI랑 DVI 포트를 지원합니다. 내 모니터 화환상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B40 TUF2는 HDMI랑 DP 포트를 어, 지원합니다. 내가 내 모니터가 뭘 지원하는지 한번 꼭 확인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환 케이블 쓰면 되잖아요 근데 변환 케이블로 화면 안 뜨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요 AMD의 내장 그래픽은 대략 1030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옵니다 1030 D4랑 뭐 D5랑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간단한 게임 정도 돌아가요 롤, 롤은 상업으로 돌아가고 오 워치는 하업 정도 돌아갑니다 그거 말고 뭐 던파 피팟도 옵션 타면 뭐좀 돌아가요 근데 잘 돌아가진 않습니다 어디까지 내장 그래픽이니까요 SSD는 여기서는 그냥 P31 넣어놨어요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980 노멀은 디렘리스라서 대중량판 옮길 때좀 느려지거나 용량이 가득차기 시작하면 은 확인이 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요 P31 만원 도 주고 쓰는 게 좋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하이퍼 k 5 0 0뭐 마이클리닉스 클래시 2 500이둘 중에서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세요 아니면 뭐 시소닉 500 써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100W 정도로 커버되기 때문에 더 낮은 파워로도 사용 가능한 거 알고 있는데 2만 몇천 원, 3만 원짜리 이런 파워들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파워는 한 번만 불량 나도 엄청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제가 권장하는 불량률 1% 되지 않는 이 파워 둘 중에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루키 써도 되고 뭐 M60 써도 되고 DK200 써도 되고 C60 써도 됩니다 어, 각각 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은 맨날 카페에 올려드리니까요 자 그렇게 현작 짜시면요 게임을 아예 즐기지 않거나 아니면 간단한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롤, 카트, 저사양, 던파 이런 게임들 할 때는 어, 이 PC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i3 보다는 아까 12,100 멀티 성능이 소폭 좋아가지고 어 조금 고사양 사무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큰엑셀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라이트한 포토샵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쓸수 있는 p c 입니다 근데 뭐 포토샵 제대로 하겠다 라이트룸 제대로 쓰겠다 영상 편집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좀더 높은 등급의 PC 가는게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라이트한 사무용 견적입니다 자 그렇게 본체 의 견적을 짜면요 4,600G 기준으로 46만원 밖에 안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최저가 기준이니까 보통 살려면4 7만 48만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거기에 조립비 포함하면 한 51만원 2 선에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50만원대 견적 양쪽 다 설명을 드릴예요그 다음은 게임을 하기 위한 마지노선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80만원대, 10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전돈좀 있으면 100만원대 AMD 견적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80만원 대 인텔 견적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 80에서 100만원대 인텔 견적은 FHD 중사양 게이밍 이가정은 뭐 QHD 모니터 4K 모니터 돌리려고 하는 건좀 어렵습니다 FHD에서 쓰시면 은 중간사양 정도 되는 게임은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아주 또 초고사양 게이밍 같은 거 돌리기 좀 어려워요 옵션 타입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초단타 하시는,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사면 적합하진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주식 사서 묵혀두고 팔고 하시는 분들 어, 그런 트레이너분들이 쓸 만한 PC입니다 어간 가면 AMD 추천한다 적혀있죠 그게 CPU 성능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럼 AMD랑 같이 한번 볼까요? AMD 100만원대 견적이랑 자 같이 한번 보자면 여기는 12,100F를 썼어요 13만원짜리 여기는 5600을 썼습니다 두개 차이점이 뭔가요? 싱글 성능은 12,100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빠릿하게 움직여요 창간거 열을 때는요 근데 5600이 멀티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때는 당연히 5600이 좋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간단한 영상 편집할 때는 분명히 5600이 좋은게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다가 게임 하나 띄워놓고 뭐 동영상도 키고 창도 여러개 연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5600이 훨씬 좋은 어, 품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지간해서는 이거 보면 CPU 가격차이 4만원 밖에 안나거든요 4만원 더 주고 왜 4만원 밖에에요? 얘는 4코고 얘는 6코거든 근데 이 코어를 두 개나 뽕팅 시켰는데 4만원만 추가하면 된다고? 그럼 싸게 치는 거잖아요. 맞죠? 사술자 생각했을 때얘 얼마야? 얘 13만원이잖아요. 13만원. 그러면 코어 두 개당 6만원, 7만원 정도 할 텐데. 4만원 더 추가하면 코어 두개 추가해준대요. 그럼 이거 가는 게 맞겠지. 사순자 봤을 때는 AMD 쪽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빼고는 거의 두개 비슷하게 내려가거든요. 일단 1 2천 100은 이제 기쿨러 써도 되고요. 5600은 기쿨러 뭐 게임만 한다면 돌릴 수는 있습니다 진짜 하드한 작업하지 않다면 돌릴 수 있는데 다만 소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는 AG400 정도 써서 또 쿨러 가격에서도 2만원 더 추가되긴 합니다만 보드 가격에서도 다시 역전이 되거든요 얘1 2 1 0 0 하... H610 써도 되거든요 그래도 걔 11만원 정잖아요 근데 얘는 9 8 0 0 0원이에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H610 말고 B660, 뭐, 방열판, 있든 없든, 이런거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I1100에. 아, 이유가 있는데요. 얘가 지원하는 게 조금 달라요. 이, 이 H610이랑, 이 B660이라는 m 트 이제, 그, 지원 폭이 좀, 속도가 다르거든요. PCIe가.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저는 B660 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m 트 상위 등급도, 풀속도내고쓸수 있고, 그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확장성도 달라요. USB나 PCIe, 다른 추가 포트들 있죠. 요 확장 폭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B660이 좀 유리합니다. 이거 레모버도 살짝 되고요. 그 나중에 이거는 i5 1 1 4 0 0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여유 폭도 있어요. 근데 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 2만원 밖에 안 나요. 아니면 적게 차이 나는 애들은 얼마? 만 몇천 차이 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여기 B660 가중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드랑 비교하자면은 사실 MD 보드가 싸거든요. 98,000원 1 1 9,000원니까요. 이 맞죠? 그래서 여기 쿨러 가격 추가된 거는 여기서는 또 상세가 됩니다. 보드 가격에서 상세하고 결국은 CPU 가격만 추가하면 된다는 거죠. 4만 원. 메모리는 똑같이 8기가 두겠습니다. 8기가 두개 쓰시고 8기가 두개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해 드렸습니다. 8기가 두개 써야 듀얼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요새는 인터넷만 하더라도 막 6기가 이래 쓰기 때문에 8기가 2개 써야 그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든지 포토샵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그 게임을 그래도 조금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가 있어요. 8기가 2개 삼선전자꺼 우선 쓰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메모리하고 삼선전자 메모리가 이제 가격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로 메모리 안 쓰셔도 됩니다. 아참, 그리고 AMD쪽은 튜닝 메모리도 쓸수 있습니다 인텔의 12100은 SA 전아 고정문제로 3600짜리 XMP 메모리가 적용이 잘 안되거든요 근데 AMD는 요튜닝 메모리 가격 한 3만원으로 추가되긴 하는데 요 3600짜리 추가해서 넣으면 은 게이밍 프레임이 최소 프레임이 한 평균적으로 7,8% 그리고 평균 프레임이 4%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더 빠릿빠릿한 가과 게임 프레임 상승 효과를 그럼 최소 프레임 방어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텔 쪽에서 못 써요 1 2 1 0 0이나1 2 4 0 0에서못 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둘이 똑같습니다 3060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요 100만원대에서 어차피 살수 있는 그래픽카드 뻔해요 뭐1660 슈퍼 1660 Ti 1650 슈퍼 아니면 뭐2060 2060 슈퍼 3060 정도가 있는데 3060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나 제일 싼게 뭐 27만원 정도는 1650 슈퍼인데 얘는 3공6 0 성능의 절반 수준 될까 말까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빼 빼고 그러면 1660 슈퍼는요 1660 슈퍼도 30% 이상 성능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빼 2060은요 2060이 20% 차이나 2060 슈퍼가 10% 차이나 3060이랑 그만큼 3060이 성능이 좋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 차이 안나 밑에 내려가 봤자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2060 슈퍼를 고른다고 하는데 이거에서 3만원 4만원 쌉니다 그 10% 성능이 까져요. 전성비는 구려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3060 선택하세요. 밑에 거 1660, 10%를 간다 하신 분 종종 있는데 이거는 진짜 나는 롤밖에 안 해요. 그럴 때만 이거 가는 거예요. 덤판안 롤밖에 안 해요. 그럴 때나 가는 거야. 그거 아니면 은 무조건 상0 6 0 가는 게 가성비가 오히려 좋습니다. 요새 2 30만 원대 하위라인 가성비가 오히려 구려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2 4 3 0만대가제일 가성비가 좋았는데 지금은 3060이 오히려 걔네들보다 가성비가 좋아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7 0만대8 0만대 게이밍 견적을 안 짜는 거예요 밑에 애들이 안 좋거든 그래서 3060을 짜면요 결국은 8 0만대가 아니라 100만원대 인텔 견적이 됩니다 AMD도 100만원대 견적이 돼요 제가 가성비 안 좋다고 했는 1660 슈퍼 가셔야 8 0만대 견적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게이밍 프레임이 30% 이상 까집니다 꽤큰 폭으로 자 그래서 3060은 어떤거 써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한 말로 그냥 싼거 쓰세요 브랜드 따지지 말고 이 3060이 서로 크게 겹차가 없어요 3060이 발열이 심한 제품도 아니고 전력소비는 높은 제품도 아니니까 전원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쿨러가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팬만 안쓰면 돼원팬 쓰면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팬 하나만 고장나도 제대로 못쓰게 될거고요 투 펜짜리 중에서 제일 싼거 쓰면 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토마크가 제일 싼거 같아요 아니면 이노 3D 거요둘 중에 선택하면 될거 같아요 뭐 나는 그래도 좀 메이저 AS 생각하고 쓰고 싶다 그러면은 EMTEC 거스듀 x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이상 브랜드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 분들은 요 저렴한 토마크나 아니면 이노 3D 3060 트윈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양쪽 다요 어, SSD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P3 쓰세요 980 가면 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80프로랑 다릅니다 디램디스라서 속도 저하가 있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 옮기거나 아니면 용량이 좀 어느 정도 차면 은 980이 확실하게 느려요 P31보다 어, P31 웬만하면 쓰시고요 많은 밖에 차지 않나요 그리고 파워는 500W로 충분합니다 뭐 조금 소음 줄이고 싶다면 600W 가셔도 되는데 3060에 뭐 i3나 아니면 은저 R5 5600조합 같은 경우에는 500W로도 커버가 되니까 시소닉, 예, 이거, SSR 500RA나, 아니면은, 하이퍼 K500, 아니면, 마니 클래식 i 풀체인지 500, 요 정도 쓰시거나요. 아니면, 1 0 0 살짝 올려서, 마니 풀체인지 600W 브론즈, 아니면, 하이퍼 K600W 브론즈, 시소닉 A12, 600W R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뭐, C60, M60, 카이저에요. 진짜 뭐좀 괜찮은 거, 간판 두꺼운 거 싶으면 해치팔 요정도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루키 쓰면 안돼요 이제 그래픽카드 달 거니까 펜 하나 달려는 루키 쓰지 마시고 요정에 쓰시면은 여러분 별로 불편함없이씁니다요 제품들 약간의 특징이 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놨으니까 표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형, 취향껏 선택하시고 어, 장단점 한번 보시고 자 그렇게 견적짜면요 일단 인텔 견적 최고사양 게임은 어느정도 옵션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워치, 롤, 배그, 피파 등 인기 게임에서는 거의 상호 프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저게 국내 온라인 게임의 한 7,80%를 차지하고 있죠 좋은 게임들은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PC, CPU 순수 성능이 5600보다 낮은 편이라서 다용도로 쓰기에는 이게 좀 부족합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영상편집이나 포토샵 이런거 할 때는 분명히 5600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10만원 차이도 안 나거든요 이제 6만원 차이에 5636억으로 0 0 업그레이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5 6 0 0 갔을 때 5600x와 0.15 혹은 0.2 클럭밖에 차이 나는 5600 노멀은 지금 5600x가 보신 분 많은데 5600x랑 5600이랑 성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둘이 똑같은 기반으로 만들어졌는 거거든요 캐시 용량이나 코어 숫자랑 완전 똑같아요 게임 성능도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거는 클럭이 0.1에서 0.2 사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른데, 5% 체감도 안될 텐데요. 4만원 더줄 필요 없죠. 5600을 써, 서 12400과도 비슷한 성능이 나옵니다. 12400이 6코짜리 인텔 CPU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5600보다 좀 비싸죠. 보드 가격까지 생각하면 좀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비싸거든요. 한 6만원 이렇게 차이 나요. 그거보다, 아, 그거는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안 난다는 얘기에요. 게임 프레임은 60에서 70프레임 방어상태로 상업이 가능하고 1 0세대 11세대 i5, i7 보다도 오히려 게임성능 좋습니다 i9 정도 들고 와야 노멀라 봤을 때는 게임이 이거랑 비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10세대, 11세대 중고 비싸게 살 바에 i7, i 9급 그냥 이5600 중고나 새거 사는게 좋습니다 다소 사양이 낮은 인기 온라인 게임은 풀업이 가능하고 트 AAA급 게임이나 불리는, 이제, 고사양 스팀 게임 같은 경우에는, 풀업은 안 되고, 한 중업, 중상업 정도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포토샵하고 간단 영상 편집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포토샵 레이어 여러 개 겹쳐 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간단 영상 편집이지만, 조금 영상 길이가 좀 길다 싶으신 분들은, 램을 16기가 두 개로, 두 개로 늘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3060 12기가 기준, 3060 8기가인데, 8기는 사지 마세요. 똑같은 가격에 성능이 내려가요. 낮아지니까. 어, 상금유권 12가 기준으로 100, 한 2만원 정도 실 구매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부품가격 기준이니까 조립공비나 택배비 생각하면 한 105만원, 107만원 요 정도 여러분이 돈을 소비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텔과 AMD 양쪽 다 100만원 견제로 봤고요. 둘 중에 뭘 추천하냐면 여기서도 AMD 견제를 우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0만원대 AMD 견적은 사실상 요 110만원대 인텔 견적하고 견주만 할건데 요거 110만원대 인텔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아, 이것도 사용 용도는 똑같아요 FHD 4.5 게이밍, 포토샵, 간단한 편집 충분히 가능하고 뭐 주식 용도로 스캘핑 하신 분 아닌 분들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2 4 0 0 f 정품을 일단 쓰고 싶습니다 어 벌크가 있긴 한데 벌크가 지금 3,4만원 싸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벌크가 정품 벌크가 있고 비정품 벌크가 있어요. 백년수입벌크. 백년수입벌크는 그 OEM 들어가는 거라서 아예 AS가 없거나 아니면 AS가 1년, 2년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런 애들은 이제 수입하는 이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구분해서 살줄 모른다면은 이 비정품 벌크 샀을 때좀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겪었어요. 샀다가 1년도 안 돼, 고장났는데, 이게 정품 벌크가 아닌 거예요. OEM 들어가는 벌크인 거야. 어쩐지 싸다 싶었어요. 모르고 이거 샀다가, AS 못 받고 CPU 그냥 버린 적 있어요.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6,500. 예전에 한번 그래 버린 적 있거든요. 근데 정품 벌크 산다면, 정품하고 차이점은 박스만 없을 뿐입니다. 똑같은 AS 3년을 보증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선는 이제, 유통 삼사가 아니라, 각기 AS 따로 하죠, CPU. 뭐 PC 디렉터 따로, 인텍 따로, 뭐, 하여튼 다 따로 합니다. 코있 따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수입자 잘 확인해 보고 AS 받으셔야 될 거에요 어쨌든 벌크 가는게 가성비가 그나마 좋습니다 3,4만원 싸기 때문에 벌크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 이리저리 고민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정문 쓰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아주면 좋습니다 쿨러 안 달면 얘는 전력 소비는 110W 가까이 가기 때문에 기본 쿨러는 100W까지 커버가 돼서 클럭이 미묘하게 까집니다 혹은 클럭이 안 까지라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용도 따서 라 클럭이 까지는 안 까지는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불안함을 갖고 싶지 않다면 은 H400, 2만이진짜 쿨러라도 달아주시면 여러분 편하게 쓰실거예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60 D2H를 넣어는데요기는 싸서 넣어놨습니다 <웃음> 일단 B660이니까 기본적인 B660 확장성은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요거 방열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 2 4 0 0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 2 4 0 0을 방열판 없는 보드에 꽂으면요 방열판 없는 보드는 보통 최대 출력이 95W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110까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풀성능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막 크게 체감은 안 되겠지만,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여러분, 전원부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거를, 하드웨어 인퍼 같은 거 켜서 볼 수도 있을 거고, 메인보드 전원부 온도가 높은 거. 아니면은, 클럭이, 어, 막, 풀 클럭이 유지가 안 되고, 톡, 톡, 톡떨어지는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요, 방열파 있는 비6 6 0 보드 중에서 고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 일단, 기가바이트, 요게 더 싸니까. D2H를 우선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냥 게이밍이란거 있어요 게이밍X 말고 그것도 이거는 가격 비슷하니까 이거 품절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건 뭐아 s 스 프라임 i m e B66M-K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방열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b 6 6 m g a m i n x 얘는 좀 비싸죠 요거는왜나왔는데요 싶을 텐데 요 게이밍X 가면은 얘는 드라이버 모스 패치라는 거 썼어요 그래서 요 밑에 좀 저렴한 애들하고 기본적으로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거기에 들어가 소자가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고급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어요 위에 보드보다 전기료가 조금 아껴져요 많이는 아닙니다 뭐형광한 개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전기가 좀 세이브가 되는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보드 외관도 이쁘고 확장 포드도 좀더 많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저 정도면 i7급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저거 산다는 것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엄청 안 나니까 만, 오만 원? 여기선는한 이만 원, 이래 차이 나죠? 요거를 확장성, 혹은, 뭐,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요거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여러분 용도에 따라 쓰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쓴다 그러면 1번. 그리 나는, 1번, 하, 나 그래도 아수스한테좀 좋은 기억이 있다. 그럼 2번. 아수스가좀 초기 분량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3번은, 다시 한번 얘기해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예, 그렇게, 1, 2, 3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는, 얘들 다 DDR4 보드라가지고, 3200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개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메모리하고 삼성전자 메모리, 이제 가격이 똑같으니까, 굳이 마이크로 메모리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한 3,400 정도, 램모버실 때보다 뭐 괜찮습니다.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어, 그래픽카드는, 얘도 110만원대 가려면, 3060 써야 돼요. 그리고 130만원대 갈 때는 3960 Ti를 쓸수 있습니다 3960하고 3960 Ti는 25% 가까이 성가납니다그 말은 즉슨 게임했을때 프레임이 25% 증가한다는 거예요 25%는 적은 편 아니죠 60프레임 나오던 게한 80프레임 정도 나올 거고 100프레임 나오던 게 125프레임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게이밍 옵션을 높게 줄수 있거나 아니면 은좀더 부드러운 화면을로 즐길 수 있으니까 20만원 더 투자하고 3960 Ti 조합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상공육공 추천 모델은 옆에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상공육공 T I 추천 모델은 이두 제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브랜드에 뭐 특별한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좀더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투펜 제품이라면 얼마든지 변경하고 단 제품 사셔도 괜찮습니다. 상공육공이나 상공육공 T I 급으로서는 전력 소비량이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쿨링 솔루션이나 전원부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비싼 거살 필요 없이 어, 밑에 저렴한 제품으로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엣지라든지 조텍 아니면 은뭐 벤투스 이런 거는 소음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걔네들이 아마 거의 제일 쌀텐데 아, 그 다음은 이제 SSD인데요 P3에 쓰세요 그냥 <웃음> 고민할 필요 없어요 PM9A1이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가격 비슷한데요 아 PM9A1은 일단 AS 기간이 다릅니다 얘도 막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사셔야 됩니다. PN9회원 수입해오는 회사가 네 군데인가 그래요. 꽤 많아가지고. 장훈컴퍼니가 얘에서 3년이었나? 하여튼, 막, 다들 좀 다르거든요? 그니까, 이거 잘 확인해보시고, 사셔야 되는데, 그 귀찮잖아. <웃음> 귀찮으니까. 어, 그냥 정품 P31 쓰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게임용도로서는 PN9회원이나 p 3 1이 여러분, 체감을 잘 못할 거예요. 이게 두배 빠른다고 한들, 실제로 로딩 속도가 두배 빨라지진 않습니다. 왜? SSD가 차지하는 영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래요. 음, 그림으로 그려 드릴게요. 자, 게임 로딩 용력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생각해요. 로딩, 로딩. 그러면은 실제로는 메모리하고 CPU 연산하는 부분이 한 이만큼이야.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 데이터 불러오는 쪽은 이 정도입니다. 그 이제 들어가서 다시 세팅하는데 또 연산 부분 이만큼 있어. 그러면 속도가 두배빨라지다 한들, 이 CPU나 메모리 쪽에 연관돼 있는 요만한 영역 있잖아요. 요만한 영역은 안 줄어들고, 이 저장장치가 차지하는 구간, 이 구간이 별로 안 크거든요. 하드디스크 쓰는 거 아니상. 이게 절반은 줄어든다고 한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요. 니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예전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어... 대충 1분 걸리는 로딩이 한 53초 정도로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7초 줄었으면 은뭐 누가 보면 크기도 하고 누가 보면 뭐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초짜리 로딩이었으면 4초가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체감이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정품 P31 아직까지 불량 한번도 못 받는 하이닉스 제품 쓰시는게 무난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짜리 넣어놨는데, 상금이 공태하도 써야되기 때문에 600W짜리 넣어놨습니다. 이건 700W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00W짜리, 마이니코노닉스 클래스2 풀체인지나 시소닉 a c b 스탠다드 600, 아니면은 FSP 하이퍼 K600, 요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품 600W짜리 좀더 싼거 있는 것 같은데요. 어, 5만원, 뭐, 48,000원에 600W짜리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꺼 얘기는지 알겠는데요. 분량률이 분명히 다르고요. 어, 그 품질이 조금씩 달라요. 최대 출력량도 다른 경우 있습니다 이거보다더 싸다 당연히 어디서 가격을 낮추겠어요 그 안에 있는 내부 부품 소자들의 단가를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케이블 가격을 낮추거나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량률이 올라가고 뭐 효율이 약간 차이가 난다든지 출력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마시는 홈 파워들은 요 정도급이니까 여기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다불량률 1% 안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렇게 짜면요 어, 케이스는 그냥 취향가 쓰세요 해치 8 가이저 에어, 뭐, P1000, L600, C60, DK200, M60, 다, 다쓸수 있어요. 요, 요 중에서 취향껏 쓰, 쓰시고요. 어, 그리고 견적 짜면은, 6호급 c p u 에 발라인이라고 놨죠.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참 센세이션 했어요. 12,400이 그, 그전 세대 9,000 시리즈 i7이나, 뭐, 9,000 시리즈 i9, 혹은, 1,900K, 1,900K, 이런 거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이 안 쳐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최상위 제품하고 비교해도 이기거나 비슷한 게임의 성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첫음 나올 때 진짜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도 뭐 쓸만합니다 다만 이제 5600이 워낙 싸가지고 비교적 가성비가 좀 떨어질 뿐이지 이2 4 0 0 쓰면은 포토샵? 아, 포토샵 좀하다하게 써도 괜찮아요 램 종류만 1 6개와 2개만 늘려주면요 간단한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뭐 주식도 쓸만하고 거기에다가 게임도 잘도록 합니다 나름 프레시디에서는 불편함 없이 상호 6공하고 조합하면 잘 들어가고요 상호 6공 TI 조합하면 은 대부분 게임 상호 프로그로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 PC의 표준이 한 이쯤 됩니다 이거랑 이거 이두 개가 가정용 PC의 표준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마이 400에 상호 6공으로 짜면요 대충 한 110만원에서 112만원 정도 실 구매가 가 나올 거고요 1 4 4 0 3 6권 t i 로 짜면은, 한 126, 7만원 거의 130만원 가까이 여러분이 실제 구매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가정용 다용도 PC, 가정용 다용도 PC로 쓰기 좋은 제품들 한두개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용, 그러니까 CPU 성능이 좀더 뛰어난 제품, 그리고 좀더 많은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리 게이밍 용도로도 좀더 고화질의 모니터 쓰거나, 아니면은 좀더 고옵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170에서 240만 대 인텔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완전 핫하죠? 13600K. 일시 품절이 될 정도로 많이 팔리는 이 i5가 일단 우선 추천 제품입니다. 다만, 요거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요. i5 치고는 비싼 편이죠. 거의 50만원대에 다다는 가격이니까요.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한들 여전히 40만원 중반에서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요거를 쓰면은 일단 벌티 성능이 전세대 12900K에 그 10% 살짝 쳐지는 수준 그러니까 전세대 i7보다 좋고 i9보다 살짝 쳐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멀티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게임의 성능도 전세대 i9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만원 하던 그 CPU랑 맞먹는 40만원짜리 CPU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 i5는 좀 비싼 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는 우선 추천되고 싶은데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면 은 이것도 괜찮아요. 12600KF 벌크 지금 1 2 6 0 0 k 나 KF를 정품으로 사시면 좀 호구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10만원 차안날 정도로 근접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벌크로 사시면 괜찮아요 벌크를 제가 평소에는 잘 추천 안 드리는데 왜냐면 벌크하고 정품하고 2만원 정도밖에 차안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품 쓰고 말지 근데 정품 대비 한 10만원 싸요 10만원 싸서 정품은 37만원인데 벌크는 27만원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물량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만약 이거 생각하신다면. 자, 그래서, 그, 전자하고 후자하고 거의 최종 견적이 20만 차이 납니다. 그니까, 러 CPU 성능이 분명히 더 강화되긴 했는데, 13600K가 아예 i9급으로 좋아요. 12세대. 요거 좀 과하다. 나는 사실 그냥 거의 게임밖에 안 하고, 지금 뭐 영상 편집 같은 건 전혀 관련도 없고, 게임하면서 여러 개막 파일 띄워놓고, 뭐, 다른 작업도 하고, 이런 정도로 안 쓴다. 그러면은, 마우6 0 0 KF, 벌크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1번, 2번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나머지 어차피 똑같이 갑니다 자 1번을 선택하셨다면 은 쿨러는 일단 상급 공랭쿨러스 써야 됩니다 그래서 RC1800, AG620, 아니면 이제이 어셋신 120 SE <웃음>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트윈 타워형 사야 돼요 이름 조금 다른 거 타워가 한 개밖에 없는 싱글 타워 있거든요 그거 말고 트윈 타워 쓰셔야 되고 좀더 좋은 거 원하시면 어시신3이렇게 가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 2열 수냉 써도 되는데요. 추천 제품은 X53 2열 수냉 추천 제품. 그리고 3열 수냉 추천 제품 LS7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냉 가시면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 공랭으로는 13600K 오버가 좀 어려워요. 얘가 오버하면 한 200W 정도 쓰기 때문에 공랭은 잘안 잡혀요. 마이저 6 0 0 k f 벌크는 좀좀더 전에만 클럭 쓸수 있어요. 팔라딘 40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오버를 하려면은 적어도 상급 공랭 AG620. 좀저렴에 쓰려면 이 AG620이나 RC1800 가는 좋습니다. 팔레트 400보다는 팬이좀 천천히 돌거든요. 얘가 좀더잘 시켜주니까요. 자, 그렇게 선택할수있 되고, 밑에 가격은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보드는 공통적입니다. 게이밍 X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게이밍 X에서 만원만 보태면은, 어로스 프로 가면서 확실하게 전원부가 강화가 되긴 하는데요. 이 i5급에서는 게이밍 X로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그냥 만원 더 주고 어로스 프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 원에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필요 없는데 만 원을 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니까 러 1번을 선택하시고, 아, 그래도 나는 만원 적은 좀저은거 쓰고 싶어 싶으면은, 2번 선택하시면 된다 3번도 있는데, 3번이 2번하고 품질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격이 좀더 비싸죠. 박격포가잘 팔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조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 한 2만 원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박격포를 예전에는 막 1순위로 넣었었는데, 요새는 3순위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교포 DDR5도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저번에는 영상에 넣었는데 왜 이번에 없나요? 그거 품절 나서 물건이 지금 한달내도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교포 DDR5 잘안 들어오고 들어오도 바로 품절 나는 제품이니까 그거 추천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DDR5 보드 쓰고 싶다면 은 제가 프라임 Z690P를 추천드릴게요 박계포가 DDR5 제품이 가격이 은근히 많이 올라가지고 들어온다 한들 한, 한 24만원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6만원만 더 주면 제6공갈수 있는데 굳이 그걸 저는 제6공갈것 같아요 제6공이 확실히 확장 포트가 텐실하고 또 저게 풀사이즈 보드라서 그 쿨러하고 그래픽카드 간섭도 덜하고요 보기에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서 6만원 더 주면 차라리 이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아 s 스 보드에는 여러분이 그 인텔 ME 드라이브를 설치 안하면 은램 그 인식이 잘 안된다거나 아니면 은 첫번째 m.8 슬롯이 제대로 동작 안한다거나 이런 이상 증상이 있기 때문에 꼭 두번째 m.8 슬롯에 s s d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깔고 패치를 다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되고 윈도우 ME도... 아 윈도우가 참... 윈도우 M이란다 아그 인텔 ME 드라이브도 깔아야 되니까 그거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시고 다 설정하고 쓰셔야 돼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i5 쓰는 분 솔직히 그냥 DDR4 쓰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꼭 DDR5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한번 고민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1, 2, 3번에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혹시나 B6M 밖격포 DDR5 들어온다면 그거 넣으시거든요 잘안 들어오니까 그, 그,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 2, 3번 중에 선택했다면은 이팅그 메모리 가장 추천드려요. 요거 쓰면 DDR5 메모리 안 불었습니다. 4800, 3000전자 메모리 두개 꽂아봤자 요거 XMP 적용하면 성능 똑같아요. 그럼 메모리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이런 아마 DDR5 샀다면은 똑같이 9만원이나 8만원 정도 써야 되는데요. 이 튜닝 메모리잖아요. 방열판 있고 LED 빡짝 반짝 뜨는 이쁜 메모리가 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가는 거 은근히 가성비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대용량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16개가 두개 쓰십시오. 싸게, 싸게. 게이밍 프레임이 좀 처지긴 한데, 작업에서는 이 삼성전자 메모리 쓴다고 한들, 크게 성능이 안 떨어져요. 한 2% 내려가는데 체감이 전혀 안들 테니까. 작업이 우선이시면은 그냥 삼성 메모리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게이밍이면 팅그룹 메모리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마이크로 메모리도 있는데 마이크로 메모리는 수동 오버할 때쓸 만합니다 이3600 정도는 쉽게 넣어요 램타만 충분히 풀어주면요 이것도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여기 4번은 어디까지나 요 아수스 프라임 Z690 P 쓸때 혹은 박격포 DDR5 보드쓸때요 4번 메모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상공 TI 스 t 맥스 듀얼. 요거는, 왜넣어놨냐면 그, EMT AS가 아무래도 좋아요. 그래서, 딴 제품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비싼데도, 한번 선택해볼만 합니다. 뭐, 얼마나 차이 안 나니까, 1, 2만원. 그래서, 요거 쓰는 건 괜찮아 보이고, 나는 그래도 가격 싼거 쓰고 싶어 하면은, 어, 이글, 아니면은, 요거보다 더싼 것도 있어요. 뭐, 이너 3D 제품. 그런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해당 제품이 아더싼게 있다면, 사셔도 됩니다. 다만, 상무공 TI는, 그 상위 제품 있잖아요. 전원 핀이 8 플러스 6 핀이거나 8 플러스 8 핀인 요거랑 8핀 단일 들어가 있는 요, 요런 제품들이랑은 성능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한 5에서 8% 가까이도 차이 나요. 그니까 러 위급 간다고 꼭 무작정 손해는 아니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살까면 아싸리 제일 싼거 사고 아니면 이제 8 플러스 6 핀이나 8 플러스 8 핀쯤 되는 조금 고급형 사셔야 여러분이 그 올라간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고두 번째는, 이 정도 CPU 되면은, 3070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3070, 그, 기가바이트 이글, 아니면 아수스 듀얼, 요거 가는 건괜찮아보여요요두 제품이 지금 가격이 싸더라고요. 뭐, 품절하면은또 시장에, 이거 더 저렴한 제품 있으면, 얼마든지 3070도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3070까지는 발열를 별로 안 심해요. 심한 애들은 3070ti부터입니다. 3070ti, 3080, 3090은 발열이 어느 정도 심하기 때문에 제품을 좀 가려서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뭐 3070까지는 사실 크게 품질 차이가 안 나니까. 저 말고 뭐 갤럭시 EX 이런 것들도 인기에 팔리던데 흰색이 있다고. 뭐 그런 것도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3080인데요. 마이체 600k 메모리 오버 좀 하면은 3080도 쓸만하거든요. 만섭주 600k는 당연히 3080 쓸만하고요. 이거 그냥 시장의 품질이라서 사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3080 정도 되면 약간, 아까, 아까 제품을 가려야 된다 그랬는데,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터프가 소량 아마 재고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 다 팔리고 나면 시장에 아예 3080 재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월요일 되면은 뭐, 다른 제품이 좀 수,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당장에 이번 주까지 확인했을 때는 이제 거의 모든 제품이 품절나서 3080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넣어, 넣어놨지만 아마 구매는 어려울 겁니다. 혹시나 물건이 들어오면 그냥 시장에 살수 있는 아무거나 사십시오. 어차피 못 그러니까요. 자 ssd는 그냥 p3에 쓰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500기가나 1기가 요거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래도 조금 빠른 거 as 기간 좀 짧더라도 조금 빠른 거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p m 9 a 1까지 보시고요 아 나는 돈좀 있는데 하신 분들은 p41하고 980 프로를 보셔도 되긴 되는데 얘네들은 사려면 1테라로 사십시오 500기가는 메리트가 없어요 500기가가 13만원 14만원 준다는데요 1테라가 얼마 19만원 20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7만원만 더 주면 용량이 두 배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테라 사야되는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갑자기 크게 뻥튀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1 7 0만대가1 9 0만대가1 8 0만대 사이 좀더 될거고 2 4 0만원대라 250만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돈좀 있으신 분들이 3,4번 보는거고 일반은 1번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시고 여러분 글카를 3 0 6 0 t i 나3 0 7 0 선택하셨다면 은 예산에 맞춰서 170만원 견적이나 200만원 견적이라서 3 0 6 0 t i 나3 0 7 0 샀다면 그러면 750W 쓰시면 충분합니다 750W 골드 아니면은 요 마닉 750골드 시선 750골드 정도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스탠다드 가시는 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탠다드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쯤 되면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저 i5 CPU들은 100W 이상 전력소비를 하는 애들입니다 게임할때도 한 100W 정도 써요 거기에다가 뭐다 그래픽카드가 200W 정도 쓰는 애들이에요 그건 뭐 펜하고 보드하고 쓰는거 생각하면 300 중반에서 400W를 꾸준히 쓰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은 스탠다드급 샀을 때랑 골드급 샀을 때랑 예, 전기료 차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한 10% 정도 덜 먹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8% 정도입니다만 골드급이 덜 먹기 때문에 그렇게 3, 4년 쓰면 은 골드급에 제가 산다고 스탠다드급하고 차액 한 4만원 많이는 6만원 정도 났을 것 같네요 요거를 전기료로 아껴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드급이 AS 기간도 길고 안전회로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평균 품질도 더 좋기 때문에 이, 이 정도쯤 되면 이제 골드급 가세요 사용도좀 괜찮은 제품을 뽑았으니까 혹시나 40, 80을 골랐다면 750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 가끔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8 5 0을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마니 크래스2 850이나 시소닉 GM850 아니면 은 FSP G-PRO 850이 정도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에서 소음을 좀 줄이고 싶으면은 FSP 하이드로 G 프로 천압도 가시면은 요게 하이브리드 제로 펜 기능이 있어가지고 50% 출력이 안 나오게 사용하시면은 펜이 안 돕니다. 물론 고주파는 뽑기운이라서 고주파 날수 있습니다만 일단 팬이안돌면 확실하게 소음이 좀 줄어들거든요 파워에. 그래서 좀 조용하게 쓰기 위한 고등급 파워도 예 이렇게 천압도짜리를 추천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는 신뢰도가 중요하다 하면은 델타 아시죠 델타. 파워 업계 1위 서버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워 요 델타 제품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불량률이 적은 신뢰도 높은 고등급 파워 자 이렇게 파워를 사용 용도나 취향에 따라 추천을 해드렸고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쯤 되면은 이제 저 밑에 저렴한 케이스 보지 마시고 피천이나 L 600 H8 아니면 S 700뭐 3000M DX1 이 정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성전님이딱 골라주면 뭐가 좋은데요 무난하게 쓰기나 1600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조금 고급지게 쓰고 싶으면 DLX2를 가세요 뭐 그래도 가격 차이는 얼마 안나요한 25,000 더 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 LED가 싫다 그러면 p 1 0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p 1 0은3년 순행 상단에 못 달게 돼있다표기돼 있고요 그리고 순행 추천하지 않는 S700 얘는 상단에 가이드키 없으면 순행 달기가 어려워요 간섭 생겨서 그, 이, 그런 거안 적혀있는 애들은요. 그럼 그런 애들은 국내 수 있는 다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년도 상당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해놨으니까 요것도 한 번씩 주의 있게 봐주면 좋습니다. 케이스 볼 때. 자, 그렇게 짰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14600KF에 DDR4 게이밍 엑스보드 3 0 6 0 t r 를 견적을 짜면 부품 가격만 170만 원 정도 합니다. 3070 넘어가면 한 185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조립공인비 생각하면 45만 만원더 분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실 구매가가 170초, 이게 상공중공탈이고 상공치공가고 하면 거의 190인치까지 하겠죠 어, 그렇게 견적 짜면요 대부분, 대부분 프렛 CD에서 대부분 게임을 그냥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즐겁게 그리고 13600KF의 멀티 성능이 1 2 9 0 0 k 보다 조금 못 미칠 정도니까요 뭐 영상, 편집 당연히 가능하고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거 작곡할 때나 뭐 변환할 때, 영상 변환할 때 이럴 때 쓰는 것도 괜찮고요 뭐 모델링, 3 d 모델링 할 때도 괜찮은 제품이고 포토샵 당연히 잘들어거고요 아니면은 뭐 모바일 게임 한개 틀어 놓고 게임하고 이럴 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기 정말 좋은 PC입니다 12600K로 가면은 다소 멀티 성능이 하락합니다 좀 많이 떨어져요 20% 이상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좀처지고 대신 게임 성능은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나니까요 1 2 6 0 0 가면은 20만원 가까이 아낀 만큼 또 조금 선의를 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어, 만약에 3070은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 치잖아요. 만섭주 100k 갔다가. 그러면은 프레임이 3060ti 대비 10에서 15% 정도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프레임이 좀더잘 나오기 때문에 QHD 모니터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고사양 게임 할때 중상업으로 QHD 모니터도 즐길 수 있는 게 3070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약간 더 투자한 만큼 게임 프레임 좀더 나오는 느낌으로 사시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번은 이제 D5 보드를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그 가격을 매긴 건데요 D5 쓰면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오르죠 한 15만원씩 더 추가가 되는데 뭐가 다른데요 D4 보다 D5가 게임 성능이 한 4, 5% 더잘 나오고요 그리고 작업 성능이 2% 정도 더 빠릅니다 생각보다 큰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메인보드의 확장성이라는 게 있죠 B660 칩셋보다 아무래도 Z690 칩셋이 USB 포트나 아니면 m.2 m, m 포트 같은 걸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 사용할 때그 인식 불량률도 낮은 편이고요. 확장성 생각하면 Z690 갈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저 성능이 저만큼 조금 오른다. 요거 때문에 DDR5 Z690 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B660 DDR4 써서 가성비 잡는게 여러분한테는 좋은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견적 200 거의 50만원 가까이 하는 240만원 후반대 견적인데요 13600KF에 DDR5까지 저합해가지고 12900K와 비교해도 비슷한 게임프레임이 나옵니다 멀티성능도 나름 준수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포토샵 영상편집, 렌더링, 인코딩 뭐다 용도로 잘 쓸만하고 주식도 단타치기 정말 좋고요 어, QHD에서도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왜? 3080 넣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3080이 대부분 품절이고, 지금 터프만 소량 남아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은 구매하려고 해도, 아마 제품명서 잘못 구할 거고, 다음 주 한, 중반쯤 돼야 또, 일부 제품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때, 3080 괜찮은 게 있다면,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레 h d 는144 프로 게이밍, 가능하고요 QHD에서는 한 70에서 100프레임으로 상호 게임이 가능한 견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은 AMD 쪽 견적입니다 인텔하고 AMD하고 뭐가 다른데요 AMD가 CPU 성능이 좀 떨어져요 대신 가격이 그만큼 싸집니다 AMD 고사양 게임 견적을 보죠 일단 5600, 얘도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편집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13600K나 12600K의 멀티 성능을 비벼 볼 수도 없는 수준의 멀티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취미 사만 영상 편집할 때 괜찮다 포토샵은 사실 어차피 6스레드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5600으로 도 불편함 없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인코딩 얘기 하는 거예요 전문가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한 스텝 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취향, 취향이 취향참 취미로 쓰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 그런 제품이 5600이고요 5600에 B40 Pro2 쓰세요 근데 이거 품절 직전에서 이거 만약에 품절나면요 아까 보여줬던 EXA320 쓰거나 B450 플러스2 써도 됩니다 근데 플러스2는 프로2보다 전원부가 꿀립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아니면 좀 M.2 두개 쓰고 싶다 속도 안 떨어지게 그러면 B50M a o 스엘 s 트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M.2 B450은 밑에 게 속도가 절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제대로 된 속도로 두 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고급 보드 그리고 이쁜 보드를원 하신다면 스틱스 B50A 써도 됩니다. 요건 사운드가 좀더 좋은 게 들어가 있고 품질이 근데다가 전원 보도 괜찮고 드라이브 모스펫 가 있고 어 화이트 색상이 나서 보드가 이쁘기도 하고 이제 까닥 차는 느낌이죠. 풀 사이즈 보드라서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옛날 가격이 비하면 많이 내렸어요. 옛날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지금 22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0은 일단 쿨러를 달긴 달아야 돼요 그래야 재성능 나옵니다 팔라딘 400이나 RC410 쓰시면 됩니다 얘들이 AMD 가이드키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탈착할 때 편하실 거예요 5600이나 5700 쓰기는 에 불편함이 없고요 만약에 5800 3D를 샀다 하면은 이거는 국내 온라인 게임 특히 로스트타크에서 프레임이 정말 잘 나오는 제품인데요 이거 샀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순행스시면 좋습니다 l s 7이0 아니면은, X63 정도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CPU에 따라서 쿨러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5800XD는 갑자기 극히 비싸져요. 보통은 이제 1번, 1번에서 좀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3번, 3번에서 확실하게 좋은 거 쓰고 싶으면 2번, 이런 순으로 가면 됩니다. 순서는 1, 2, 3 이렇게도 있지만. 보드는 1, 2, 3번 다 여기 적혀있는 보드로 다 커버됩니다. EXA320은 안 돼요? 되긴 돼요. EXA320도. 다만 EX-A320은 5800SD 쓰기에는 너무 미래가 없다 M.2 두개도 못 달고 <웃음> PBO도 못키고 <웃음> 그렇죠 아 5800SD는 PBO 지원 안하잖아요 PBO는 지원 안하는데 EX-A320은 수도오버도 지원 안하고 5 8 0 0 s d 어차피 수도오버안 되잖아요 아예 다 맞는 말이긴 한데 5700쓸 수도 있는 거고 5800SD 쓰다가 나중에 5900도 쓸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미래가 없다니까요 <웃음> 어, 5800SD 하... EXA320? 그래, 뭐, 굳이 쓰고 싶다 말리지는 않겠는데, 50만째 CPU에 그거 써서 미래가 없는 것보다는, 그냥 15만원 주고, 어로셀 리트라도 가십시오. 메모리는, 여러분 웬만하면 a 디 d 제품 쓸 때는, 요거 팅그는 메모리 쓰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n 디 d 제품이, 3200하고 3600하고, 생각해도 게임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빠릿함 느껴지는 차이가 좀 납니다. 메모리를 오버클럭하게 되면 얘네들이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코어하고 아이오다이하고 뭐 이런 거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속도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확실히 CPU가 좀 빠릿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모리 클럭도 올라가지만 이제 CPU의 그 연결 구조의 속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떤 체감이 절, 될 정도로 빠릿함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팀그룹 이거 t 포스 s 어, CL18 3 6짜리 메모리 쓰시고요 가끔 막좀 싸다고 뭐 벤투스라든지 뭐이상한건 메모리 막 들고 오던데요 커세어 거그거엑 XMP 목록이 정말 불이 거든요 여러분 싼 메모리는 호환이 안된 경우도 있어요 이거보다좀더싼뭐 a 데이터 거뭐 있고 이런데 여러분 큐브 l 일일 찾아보십니다 큐브 l 이 뭐냐면은 메인보드 메모리 호환성 리스트인데요 퀄리파이드 밴더 리스트라고 있어요 그 근데 그거 일일 찾아보기 귀찮잖아 안 찾아보고 샀다 튜닝 메모리 근데 x m 피가 적용 안돼요 그건 보증을 못 받아요 안되면 안된데 그냥 써야 돼요 근데 이런 XMPL 메모리는 기본 클럭이 2666이거나 2400이거든요 심지어 2133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3200짜리보다 더낮잖아요게임프레임더떨어지는거예요 그러니 제가 추천한 제품 <웃음> 저거 꼭 쓰십시오 이거 쓰시거나 아살이 오버 안하고 난작업용도 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16기가 두개 넣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쓰시고. 그리고 이제, 크루셜 발리스틱스 메모리도 수동오버 할 때는 한 번쯤 사볼만 합니다. 근데 3번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이 사서 수동오버, 램타 프로 쓰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보통은 1번 쓰시는게 제일 좋을 거예요. 1번 사면은 XMP는 보통 매장에서도 걸어줍니다. 가끔 뜬금없는 소리 하는 사람 있거든요. XMP 하면 안 좋다 이러면서 매장에서도 XMP를 넣을 줄 몰라 그런 변명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매장은 너무 이제, 그, 뭐지? 실력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대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웃음> 이건 너무 멀어가는거 아니야 그런는데 SMP가 안 좋은 게뭐 있는데요. 안 좋기는 당신들이 안 좋겠지. 이거 SMP가 끔안 들어갈 때 있거든요. 1개 중에 한 개쯤 안 들어가면은 AS를 받아야 돼. 큐브에있으면 그냥 얼마든지 교환을 두번세번해 준다고요. 근데 이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SMP도 넣을지 모르는 실력이 아닌가요? SMP 안 좋다고 우기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XMP 메모리 쓰시면은, 삼성 메모리랑 비교했을 때좀 비싸긴 하지만, 이쁜 방열판, LED, 거기다 확실하게 뛰어난 반응 속도와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 메모리 선택은 그렇게 취향가 하시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60ti, 요거는 130만 개도 짤 때, 그리고 3070, 요거는 한 170만원 견적짤때 5700이랑 합쳐서 160, 170만원 견적짤때3080 요거는 한 230, 4 0만원견적짤때 선택하시면 된대요 어, 3080 가려면요 웬만하면 5 8 0 0쓰 d 으세요5 7 0 0 3080하면은 QHD나 FHD나 프레임이 5800X 3D 대비 10%, 15% 정도까집니다 많이 차나요 5700이 5, 5 8 0 0 3D한테 전혀 못 비빕니다 5 8 0 0 3D는 13세대 인텔의 최신하고 형 비빌 정도의 게임 성능이 나온 제품이에요 특히 최소 프레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고급 그래픽을 쓰실 때는 CPU도 같이 발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장 시장에 품절이라서 어차피 여러분 못 사긴 하는데 만약에 3080에 들어와서 이걸 사겠다 그러면 CPU는 5800 SD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SSD는 그냥 비싸면 쓰입시오 비삼이, only. 왜 P3을 쓰라고 그랬는지는 요 앞에 자 인텔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인텔 항목 돌려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공인권TI, 상공70 추천은 750W면 충분합니다 7 5 0 w 쓰시고 어, 요 만약 7 5 0이좀 비싼 것 같은데 싶으면 은 MSI 750 쓰세요 그러면 요한 2만원 더 쌉니다 MSI 750도 뭐 CWTOEM이니까 최소한의 품질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드의 효율은 충분히 나오고요 근데 그것보다 내산 더 적은데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예, 클래쉬 2 700W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시면은 전기료가 좀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4년 쓴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 고득급 파워 사서 차익 냈는거다 커버 치기 때문에 저는 스탠다드는 별로 추천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예산이 부족한 게아니상은요 시소닉 GM75도 쓸만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상권팡으쓰 쓴다그러면 850W까지 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750으로 잘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7 5 0이 꺼지는거 본 적도 있어요 잘들어갈 때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 하드디스크를 달았냐 아니면 추가 USB 장치를 달았냐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좀 증가하면은 순간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그것도 상권팡으로는 상급 제품은 전력 소비량이좀 높아서 문제생기려 경우도 있기 때문에 850W로 올려주면 그런거 전혀 없거든요 걱정하하 예, 쓰려면 850W로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850 w 마니 크리스투, 뭐 시선이 어, 그 GM 850, 혹은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요 정도 정도 쓰시면 됩니다. <웃음> 자 그렇게 짰을 때 케이스는 음 L 600이나 S 700 아니면 3000M DLX 2 정도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공랭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L 600이나 이 S 700 쓰기 좋습니다. 여러분 순회로 쓴다 그러면 3000M이나 어 DLX 2이 쓸만합니다. DLX1은 공랭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이제 공랭으로 가면 조금 불편합니다 3000M은 기본팬의 풍량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랭 순행 그냥 둘다 따지지 않고 편안하게 쓰려고 고급, 조금 고급 어, 강판도 두껍고 전면 시타입도 지원하는 케이스 쓰고 싶다면 DLX1이 정답입니다 이게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요 5600에 360 Ti로 짜면 경쟁사 12400F랑 거의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f h 디 게임 프레임 잘 나오게 대충 뭐 초고사양 게임은 한 70프레임 나오고 그냥 중사양 고사양 게임은 한 100에서 12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비위적 가성비 있게 FHD 1 4단 모니터 어, 박아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견적이에요 3070조합보다는 한 10% 낮은 프레임이 나오고요 2080T랑 비교했을 때도 한 10에서 15% 낮은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진짜 웬만한 게임 다 돌리고 프레치 에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양이라 생각해요 가격 자체는 아까 12,400에 트닝 메모리 안 넣는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올 거예요 이게 좀더 높아 보이는데요 뭐 높아 보이는 이유는 그냥 파워가 골드급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골드급 파워 들어가는 차액은 제가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면 은 뭐다? 네 충분히 전기료 절감효과로 커버됩니다 실 구매가는 5600에 튜닝 메모를 썼는 거랑, 그다, B550 보드, 개차 보드 썼는 거랑, 이 12400에 B660 보드, 그 상금유권 TI 썼는 거랑, 900과는 거의 같습니다. 만약에 얘를 EXA320 놓고 상금유권 t 에 넣으면은, 이 12400F에 상금유권 TI 조합보다, 한 6만원, 5만원 정도 싸게 살 수도 있어요. EXA32 쓰고, M60 케이스 넣고, 파워도 600W 짜리 파워 넣고, 그렇게 따면은, 한, 120만 원 정도에 딱 끊을 수 있어요. 조립공이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보드하고 이제, 제가, 파워를 좋은 걸 넣어가지고, 메모리랑. 그래서 가격이 다소 올랐다 보시면 돼요. 원래, 요, 인텔 12400 조합보다는 좀 싸게 살수 있는 조합입니다. 아 여기 그 옆에 거는 5700X의 공랭 3070 B550 750 인데요 요거는 CPU 멀티성능이 다소 올랐죠 게임 선도도 조금 더 오릅니다 그리고 3070 나왔으니까 뭐다? 펭귄 프레임도 꽤 많이 오릅니다 그래픽카드도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한 15% 게임 프레임 잘 나와요 대신 돈을 30만원 더 태우게 되죠 <웃음>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 견적 같은 거보다는 그냥 요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돈, 또 얼마? 한 10만원 더 보태가지고, 13600KF에 DDR4 3060Ti죠. 요기 가는 게, CPU 성능 확인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글카 성능은 좀 처지잖아요. 여기는 3060Ti인데요. 그건 그래.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 여러분 스팀 고사인 게임 한다 그러면은, 5700X 3070 가는 게 좋고, 여러분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한다면은, 13600KF에 3060Ti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게임 유지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배그 롤 그리고 로스트아크 그런거 한다 그러면은 프레치드에서 요조합이 더 좋고요 아 나는 뭐 레델 리뎀션 아니면 뭐 디비전 아, 디비전 좀 오래돼서 안하나? 사이버펑크? 어, 사이버펑크 게임을 안하나? <웃음> 위쳐3? 요번에 바뀌는거? <웃음> 하여튼 그런 고사인게임 한다 그러면 요쪽이 좀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그래픽 거는 이제 AMD, AM4 소켓 쓸수 있는 끝판왕 견적인데요 5000cg 끝판왕 580cd에 0 3080 넣은 견적이에요 240만원 나옵니다 수행 써서 요거 견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13600k에 3080썼는 것보다도 프레임이 이게 잘 나와요 대부분 경우 FHD QCD에서는요 스팀 온라인 게임에서만 13600k가 조금 더 강점을 보이는데 그건 d d r 5에 썼을 때이고 디4 쓰면요 D4 쓰면 저건 못 이겨요 그래서 DDR4 쓰고 13600K에 3080 쓰는 것 보다는 순수 게이밍 용도 생각하면 5800cd에 3080 쓰는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돈좀더 쓴다고 하고 13600K에 DDR5 보드 넣고 메모리 오버 한다 그러면 그쪽이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요 어, 여튼 3080에 5800cd 여전히 사기 좋은 조합이라 생각해요 뭐 다만 5800sd는 다용도로 쓴다그랬을 때는 분명히 멀티 성능이 이 13600k 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용도껏 선택하셔야 돼요 가격이 비슷할 때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 되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좀 다용도로 써요 그러면은 이 13600에 Z690, 4080, 850 250만원 견적 가까이 되는 요거 선택하시고요 나는 진짜 게임밖에 안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해요 특히 로스트 아크를 많이 즐겨요 하신 분들은 5800sd에 4080 이런 조합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좀더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그 이렇게 AMD 130에서 240만 견적 설명드렸고 그 다음엔 인텔 끝판왕 한번 볼까요 500만원 견적입니다 280만원부터 500만원 견적 자, 이걸로 가면은 일단 아까 앞에 했던 용도는 다 만족해요 뭐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전문가용 PC입니다 그냥 원컴 방송도 되고 뭐 최고의 게이밍 PC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로 안 되는 거는 앞으로는 어떤 PC로도 안 된다 보면 돼요. CPU를 13700K를 씁니다. 뭐, KF 쓰셔도 됩니다. 아 어, k 나 k f 쓰셔, 어느 거 써도 상관없는데, 내장 그래픽 유무 차이 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퀵싱크 기능, 퀵싱크 가속 기능을 쓴다면은 K를 쓰셔야 돼요. 영상 편집할 때 퀵싱크 했어야 프리뷰가 편하다고 하죠. 물론, 여러분이, 뭐, 그래픽카로도 요새는 프리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속 기능을. 근데 엔비디아 글카를 써야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웃음> 그리고 아무래도 자원을 좀 갖다 쓰기 때문에 그냥 가속 기능으로 따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 키싱크를 빼고 그냥 그래픽 가속으로만 어쨌든 K버전 사면은 나중에 글카고서넣을때 내장 그래픽 있으니까 분량 확인하기도 편하고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K버전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얼마 안 났을 때 3만원 차이밖에 안 났을 때는 그래서 저는 13700K를 추천드릴게요 12900K 상위호환으로 어떤 용도 써도 좋은 CPU입니다 그리고 여기 13900K도 괜찮은데요 13700K의 상위호환이겠죠 얘는 멀티 성능이 확연하게 좋고 게이밍은 한 2%밖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게이밍만 생용했을 때는 13900K가 손해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돈이 만큼도투자해보자별 차이 안 나요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갈 만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용 작업용도 쓸때 13700K 공략 쓰면 안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여러분 순수하게 게임밖에 안한다 치면 은 공략 대장을 쓰면 됩니다 어센인3나녹투아 D15 쓰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게임하면서 뭐 토렌트 같은 거만 받아도 CPU를 80% 이상 갈구거든요 뭐 스팀 패치하면서 스팀 게임을 하면 또한 70-80% 갈고요 그러면 요쿨러로는 상당히 높은 온도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픽카드 뭐느냐에 넣 따라서 케이스 내부 온도도 올라가니까 분명히 막 90도 인적까지 보면서 불안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권장하는 쿨러는 이두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만 한다 쳐도, X73이나, LS720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LS720은 웬만하면 요, Summerlight 17XSBCF를 넣겠는 가이드키 같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한 4, 5도 더 내려갑니다. X73에서는 저거 달아봤자 별 효과 없으니까, X73은 달지 마시고요. 그래서, 13700K는 웬만하면 순행 3열로 시작하는 게 좋다. 자! 이 얘기 하면은 막 소쿨 뭐 360이라든지 아니면 뭐 DX 360이 좀 저렴한 거아니 e n t e c 거 레드비 360 이런 거 들고 오신 분인데 걔네들 1 3 700K에 꽂아 가지고 작업용도 쓰면은 스로틀링 걸리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저렴한 10만 원, 10만 원도 차지 않는 아니면 10만 원 초에 수냉쿨러는 지금 제가 추천한 제품보다 확연하게 성능이 떨어지니까 난 별로 추천드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나 걔네들 팬 불량률도 좀 높아요. 뭐 에코, 3R, 이 t 같은 그냥 팽 밀렛은 좀덜하더라 <웃음> 에코 3R 뿐만 아니라 뭐 DX같은 다크 플래시 뭐 아니 그그 그 외에 잡다 브랜드 많잖아요 아 잡다닥해서 미안한데 좀 저가형 브랜드 많잖아 그런 애들, 스냉쿨러들이펜 불량이 많고 펜 소음이 좀 심한 편이에요 성능 대비 그래서 제가 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추천드리고 1 3 9 0 0회는 웬만하면 H170i 저거만 썼으면 좋겠어요 저거 말고 아티꺼도 있는데 420라디 근데 걔네는 써보니까 그 H170보다 좀 성능이 덜나오더라고요 아마 이게 베이스에 꽉안 붙어서 그런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번더 계산이 됐는데도 생각보다 실성능은 H70이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H70이 참, 1 7 0 i 그래서 여러분한테 13900K는 커세요 h170i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쿨러 말고 꼭 저것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쓰시면은, 위에 거도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온도가 진짜 100도 인접을 찍히거든요. 작업할 때. 당장 시네벤치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블렌더나. 그래서, 13900k는 웬만하면 요420 라디쿨러 쓰세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700k든 900k든, 게임에 엣지 쓰시면 됩니다. 토피도도 괜찮은데, 토피도는 품질 직전이더라고요. 게임에 엣지 쓰시고, 만약에 토마호크 또 DDR5 들어온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MSI 제품 위주로 Z690 추천드리고 싶어요. Z690 MSI 는그 사운드, 내장 사운드를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쓰거든요. 근데, 어, 깃발 아수스는 요거랑 비슷한 가격인 애들이 내장 사운드가 ALC897이라고 좀 구형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내장 사운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원품질하고 확장사하고 이런 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버되는 것도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근데, 사운드 하나 때문에, 일단 MSI 거 우선 추천드릴게요. 이게 품절 나면요, 그러면 이제, 기가바이트 Z790 게이밍 X라든지, 아니면은, 기가바이트 Z690 어로스 엘리트, 이것도한번 볼만 합니다. 뭐, 사운드가 조금 처지긴 한데, 이거 Z, Z790 게이밍 X가, 사실맞자야 보는데, 사운드가 좀 처지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기가바이트가 Z700 시즈 가면서, 그, 메모리에, 차패 해놨어요 회로를. 오버클이좀더잘 되게, 그, 원래 잡음이 좀, 노이즈가 좀 섞이거든요. 음은 아니지. <웃음> 잡신호가 좀 섞이는데, 그걸 막아놔가지고, 메모리 오버가 m s n 랑 비교해도 크게 처지지 않을 정도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Z700 시즈가 600 시즈보다 확실하게 오버가 좀잘 되는 편이라서, 기바보드도 요새는 좀쓸만하더라고요 뭐, 이거 프로파일도 지원해주니까, 여러분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이런거 쓰시면은, 그 프로필,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그걸로 XMP처럼 기본 메모리를 오버클럭 설정도 할수 있고요 MSAD는 옛날부터 했는데요 알고는 있지 근데 기뻐도 이번에 추가해줬다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살만한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필요 없다는게 참 좋은거죠 z 7 9 0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여튼 1, 2, 3번 중에서 어느것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번 위주로 쓰고 1번 품절라면 2번이나 3번 한번 보시고요 이거까지다 품절나면은 4번 적혀있는건 700A 이상의 Z60이나 Z790 DDR54라고 적혀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아마 이1 2 3배다 품절나도 에즈라꺼는 품절 안나오고 나왔을텐데 에즈라 것도 700A 이상의 방열판 큰거 달리는 애들 있잖아요 어, 그런 제품들은 1 3 7 0 0 13900K를 커버가 되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뭐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수스꺼도 있고 아,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에 삼성전자 메모리 4,800짜리 16기가 두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기서는 멀티 성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밖에 안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 이런 고성능 CPU를 게임만 하기 위해 서하기에는 손해가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좀다용대로 쓴다 그러면은 메모리 16기가 두 개로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 메모리는 오버가 잘안 돼요. 대체적으로 6,000에서 6,400이 한계거든요. 여러분 오버를 좀할 생각이 있다면 하이닉스 메모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메모리가 진짜 메리트가 도말로 쓰기는 없어요. 한1 0만원가까이더 비싸거든요. 똑같은 32기가 기준 좀금가게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삼성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한익은 뭐야 이거 아무리 램모버잘 된다 그래도 뭐 너무 똥배짱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나는 오버할 째 많았는데요 하신 분들은 XMPL 메모리 쓰게 될 텐데 이러면 이제 가게에서 적용해 주잖아요 G스킬 6000짜리 4 0네요 근데 이 3번은 솔직히 별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추가 오버가 잘안 되거든요 요새 MSI보드나 기가바이트 보드가 그, 오버클럭 프로필을 그냥, 이런 기본 맵을 쓸 때도 쓸수 있게 엑 m 피처럼 제공해주니까, 그냥 보통은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여기서 3080을 쓰면은, 280만원 견적이 되는데, 3080이 지금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예 없거든요? 사실, 280만원 견적이 어려워요. 물건 들어오면은, 물건 들어오는 아무거나라도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장에 터프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품절나면 4080은 다음주에는 좀 보기 어려울겁니다. 재입고 되는게 아니상작업들은 상공입고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 0 8 0 추천하게 되는데 4080 중에 제일 싼거는이 벤투스 제품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게 155만원까지 어... 나오는게 있을까요그런데제 말대로 컴퓨터에서 특가를 한번 확인했었어요. 155만원에 벤트스 제품 뜻가 있는데, 품절 났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당장 살라 그러면은, 170만원 후반에 180만원 좀더 줘야, 4080살수 있습니다. 아, 전 세대 3080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에 출시된 걸 생각하면은, 4080 가격이 너무 급격히 오르지 않았냐. 황 회장을 한번 원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시국이라, 4080을 일단,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080은, 제일 싼 제품도, 170만원, 중반에서 180만 정도 줘야 됩니다. 지금은 벤투스가 제일 싸고요. 4090. 요거 넣으면 이제 500만원대 견적이 넘어가요. 4090은 4080보다도 30% 성능이 좋습니다. 3080에 두배 성능이 나와요. 이놈은 진짜 4K 모니터 쓰시나 그러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4K 모니터 가지고 계시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4080도 비싸긴 하지만, 3090도 30, 아, 비싸긴 하지만, 4090은 3090 대비 가격이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거든요.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뭐 특가하는거 보면 250만원짜리 였으니까 그것보다 괜찮고 아니면 지금 나왔는 제품들 제일 싼거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갤럭시 SG라든지 아니면 뭐조텍의최하위 제품이라든지 기가바이트의 제일 밑에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온도 문제 없어요 고주판은 좀 뽑기용이긴 한데 쿨링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소음, 온도 그리고 그 전원부분으로 차이는 좀 나긴 나는데, 어차피 기본으로 쓰기에는 서로 크게 문제가 없는 전원부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싼 4090은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SSD는 여기서는 굳이 P31 안 쓰고, 여러분이 P41이나 980 프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 테라 기준은 얘네들도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P31 테라가 15만 5 0원인데요 P411 테라가 1 9 8 0 0 0원인가 뭐, 한 그쯤 되고요. 그리고 참전자 980 프로 1 테라도, 19만 7천 원 정도라서, 일타량 위주로 봤을 때는 겨우 4만 원 차이니까. 한번 투자해서 이 상급 s s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080이나 4080쓸 때는 850W 쓰시면 됩니다. 만닉850 골드, 시선이 GM 850 골드, 아니면은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 골드 정도 쓰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850W 다른 회사 제품 가격에 1,500W짜리 많이 거 파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출력이 높다 보니까 팬이 좀 천천히 돌아서 소음에 좀덜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혹여나 나중에 4080쓰다사4090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쓰기도 괜찮겠죠 그리고 3번, 4번 추천 먹 목록 이거 FSP 1000W짜리 있잖아요 요거 사면 은 여러분이 별도로 그 4090, 4080 전용 케이블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쓰시면은 어 기본 케이블보다는 아무래도 불량날 확률이 좀 덜해요 꼽히는게 좀더 빡빡하게 꼽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 자체가 좀 꺾여도 이게 손상이 좀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시고 어 별도로 이 FSP 파워 전용 케이블 쓰시면은 400쓸때 그 자꾸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덜 불안하지 않을까 시선이 GX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소진돼가지고 커넥터를 잠시 동안 안 줬는데 이거 다시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커넥터를 그냥 공짜로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비디아 번들 4090 커넥터 쓰는 것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3번, 4번이 4080이나 4090할때 괜찮은 파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 3 9 0 0 k 를 쓴다 치면은 케이스 선택폭이 좀 좁아요. DS5000, 그리고, 이거, Define 7XL, 라쿠스3이셋 중에 선택하셔야, 4 2 0라디를 상단에 달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13900은 이 H170i 써야 된다 했잖아요. 요거 쓰기 위해서는, 케이스는 요세 가지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13700K 산다 그럴 때는, 뭐, 케이스, d 렉 x 1이랑 아니면 아까 3000M, 뭐 g t 5 0 1 ds5000, pufass, 랑크3 뭐 아무거나 다 써도 되거든요 그중에 d l x 1 쓰는게 일무난하겠죠 가격도 크게 안 비싸고 웬만한 옵션 다 지원하고 어, 나름 조립도 편하고요 어, 그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요 1,3700개의 3080, ls720 조합이 2 8 0만 나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3080이 현 시점에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4080 넣게 될 텐데요 4080 넣게 된다 그러면은 견적이 좀 많이 올라가요 280만에서 350만까지 빵티가 됩니다. 얼마 올라가나요? 대충 뭐, 한 70만 할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080이, 이 4080보다 50% 성능이 좋긴 하지만, 진짜 그만한 비용을 더 투자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4080은 좀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한 150에서 130 정도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라 안할 텐데, 황회장이좀 원망스럽네요. 어쨌든 지금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이4080 견적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13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호환입니다. 높은 벨트 성능과 싱글컬러로 어떠한 환경의자업및 게임이라도 완벽하게 적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이 13900K를 갈 필요가 없을 정도 뛰어난 성능의 CPU예요. 경쟁사의 7 9 0 0보다도 나은 CPU입니다. 이걸로 안되는게 있다면 다른 CPU를 생각해도 사실 잘 안되겠죠. 13900K 간다 했는데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작업 게임을 견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저걸로 3080 조합을 가신다면 FHD144 모니터, QHD100 정도 나오는 모니터 쓰실 때고사기 게임도 충분히 잘 들어갈 거고요. 저거와 4080 조합을 하신다면 4K 60에서 100 사이 모니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0 8 0보다4 0 4080 8 0 가신다면 평균 프레임이 50% 정도 증가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3900K로 가신다면 13900K는 멀티톤에 좀더 강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할때 확실하게 작업용도 쓰기 좋은 CPU라는 거죠 작업은 7950X와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 7950X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대부분 작업에서 어도기를 빼고 어, 7950X와 맞먹는 최고급 PC가 되고 여기에 4090 조합으로 4K도 드디어 정복을할수 있습니다 그럼한 500만원 초중반에 견적이 나온대요 한 30, 40 정도 줘야 돼요 그러면 4K에서 뭐다 이제 옵션 타입 없이 상업으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풀업으로 게임할수 있어요 4K에서 그리고 QHD144 모니터 쓸 때도 4090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4090 그래서 어, 비싸지만 한번 사볼만한 제품 로, 로또가 안되면 사기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컴퓨터만큼 싼 취미가 없어요한번 사면 한 4, 5년 잘쓰잖아요 그런 PC다. 라고 소개드리고, 마음을 지을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최고급 AMD 견적인데요. 이좀 애매한 게, 작업한다 그러면 790X는 갈만한데, 게이밍으 간다 그하면 솔직히 7600이든 7700이든, 7900이든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작업용 견적만 우선 설명드릴게요. 다만, 예외적으로 7600X 견적은, 이제 7000 시즈 3D 모델이 1월, 2월 사이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고거 존보용으로 쓸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7600 쓰다가 대충 중고로 팔아도 별로 손해를안볼 거거든요 지금 7 6 0 0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 지금 다나와 샷더나 가격 기준이라서 좀 비싸지 찍지 현금 최저가로는막 38만원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 물론 그러면 이제 증빙서류 못 받을 수 있어 세금 관련 하여튼 존보용으로 사는 거 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뭐 1번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790X 샀다면, 순행 가십시오. x 6 3면 X73 0시면 최대 성능으로 불편함 없이 쓸수 있습니다. 어, 보드 같은 경우는 토마호크 B650 써도 충분합니다. 어, 여기에 뭐, E 붙은 거 있던데요. 그, 저장자치 5.0 PCI 지원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5.0, 뭐, 4.0도 보급화가 제대로 안 되는데, 3.6면 서도 불편함 없거든요. 그래서, B650 토마호크 써도 충분하고, 이거보다 확장성이 필요하다면, 그냥 X670 어서스 엘리트 가세요. AX라는 거는 와이파이를 지원한다는 뜻이고 와이파이 를 지원한다는 거는 블루투스도 같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보통 그냥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메모리는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4800짜리 두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용도로 오버클럭 하지 않고 쓰시는 게 무난해요. 가격도 크게 안 비싸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수동 오버트 쓰는데 이게 레모버가 젠퍼가 인텔만큼 잘안 됩니다. 이거 넣는다 하면 6400 넣게 좀 빡빡해 가지고 그냥 얘는 그냥 33 메모리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 XMP 메모리 6000짜리, 지스킬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나는 작업이 우선이나 싶으면, 3060이나, 그냥 3070으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가속기는 지원한다는데, 3080이나 3090 가도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면 충분하고, 내가 게임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얘도 뭐, 4080 정도는 꽂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견적이 확 뛰기 시작하죠. 4080 가시면은, 총 구매 견적이 대충, 한, 400만원 살짝 넣습니다. 400만원 살짝 넣는 견적이 나옵니다. 4090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게임 프레임은 13900K 갖는 것보다는 한 4% 5% 덜 나옵니다. 어, 프레임 방어좀덜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순수 게임을 생각한다면 이거보다는 인텔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작업과 게임을 같이 겸할 때 4090하고, 어, 7950X를 간다 그럴 때는 말리지 않을게요. SS d 같은 경우는 P31 가셔도 되는데 이제 이쯤 오면은 P41이나 980 프로가 더 괜찮습니다. 1 t b 기준으로 어차피 가격차이 크지 않아요. 밑에 들이 20만 정도 한다면 얘는 16만 정도 하기 때문에 4만 원 혹은 4만 5천 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은 확실하게 빠른 저장속도와 읽기 속도를 체감하실 수는 없겠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대형형편 옮길때는 느껴지기도 해요. 3070원 썼다 그러면은 750W 파워. 어, 쓰시면 충분하고요 3080을 쓰거나, 4090을 쓰나면 1000W 파워나, 4080은 850W 파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랑클3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구하면은 그냥 PU-X 쓰거나, DS5000, DLX21, 아니면 GT501, 아, 디파인7, 디파인7XL, 이런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Y1900K와 7 6 0 0 k 생각보다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예전 최고급 인텔하고는 맞먹을 정도로 게임 프레임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7600K가 절대 못나온시편 아니요 에 다만 보드가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하면 AMD가 사기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7600K 상공치공 견적은 제가 그리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5800K 3D에 상공치공 쓰시거나 13600K 상공치공 쓰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다 여러분이 3D 모델 존보형으로는 요 견적을 한번 가볼 만합니다 7 0 0 0 x 는 13세대가 나오더라도 가장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1 3 9 0 0 k 랑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3900K랑 멀티 성능이 조금 차지긴 하는데 실제로 작업을 돌려면 얘가 더잘들어갈필요가 많거든요 렌더링 코드 위주로 하신다면 7 0 0 0 x 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프로페셔널이라면요 어, 게임 성능도 5800cd와 맞먹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 사볼만한 제품입니다 물론 5800cd보다 조금 차지는 구간이 있긴 한데 그래서 크게 차이 안나요 여기에 4080 넣고 견적 짜시면 약 40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4090을 짜시면 520만원 견적나오고요어4080 짰을 때는 QHD 144 모니터나 FHD 완전 풀옵으로 즐길 때 괜찮고요 4080은 그러기에 좀오바이기도 해요 그리고 4K도 막 70프레임 이래 즐길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4K에서 100프레임 정도 즐기고 싶다 싶으면 4090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AMD의 최고 견적도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맨날 상상으로만 사는 컴퓨터입니다 13900K 사고 여기에 아이 커서 세 H170i 넣고 마음은 아펙스 하고 싶은데 아펙스 계속 품절이 있네요 그래서 z 7 0 히어로 보도 넣고 이거 이거 아 7200짜리 아 고클럭 G 스킬 명물에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4090 불칸 아니면 스틱 사서 집어넣고 300만원 넘죠? 320만원 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980 프로 SSD 두개 다는거야 와 프로를 두개 다는 거야. 이거 무슨 아우 돈지랄인가? 이제 <웃음> 로또대면 해보고 싶어 거기에다 시소닉 타이타니엄 파워 어유, 프리미엄 한, 이런 파워, 1200W짜리 집어넣고, 거기다 케이스도 막4 0만짜리 때려넣었어. 그러면, 840만원 견적이네? 윈도우 사서 넣고, 11% 프로. 거기다가 에뭐 조립공표하면 거의 9 0 0만 들어가겠네. 와, 개쩐다. <웃음> 제정신로살수 없는 견적이죠. 로또 되면 한번 사볼 만한 견적인데, 이게 진짜 최고급 p c 지 그냥 상상만 해볼게요. 원래 여러분도 상상으로 견적 제일 비싼거 뭐있지 너, 너 싸보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사기에도 좀무인것 같네요 제가 아무리 컴퓨터 유튜브지만 <웃음> 아, 네,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양한 견적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50만원부터 550만원의 견적들을 여러분께 설명 드렸고요 어, 꿈의 견적 900만째 견적도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견적 짜신때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좀 솔직히 설명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PC 살때 어떤 걸 고려될지 해야 여러분이 감을 잘못 잡잖아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맨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이게 지겨울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도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보드 살 때는 뭘 신경 써야 되고 쿨러 살 때는 이 정도가 적합하고 그리고 파워는 아이 정도 좋아하면 이 정도 파워를 써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내가 왜이 제품을 쓰지 않고 저 제품을 쓰지 않는지 어떤 단점인지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막은 제가 요번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막 어차피 요새 유튜브 그 자동 자막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거 한번 눌러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가격이 좀 떨어져서 PC 사면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